성도들이 자꾸 이동에 다니잖아요, 이렇게. 이동에 다니잖아요. 근데 왜 이동에 다니냐면 이 서로 사랑하는 가족 이교제에쓸 편은 거예요. 어, 교회 왔더니 자기하고 사업상 관계나 요즘 내가 싫은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교회는 그냥 이것저것 아무리 잘 가르치고 뭐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땡 끝난 거예요. 아셨어요? 근데 이게 뭐가 안 되냐면 이제 주안에서 안 되는 거예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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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째가 뭐지요? 교육, 교육. 교육은 양육하고 뭐 하는 거지요? 양육하고 훈련하는 거, 이제. 믿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해서 성장시키는 거지요. 근데 그 목표는 뭐예요? 예수 닮는 게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 여러분, 주일 학교에서 뭘 해요? 주일 학교의 교육 목표가 뭐예요? 예수를 닮자. 이거예요. 그렇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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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교육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배 예배 세상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되겠어요? 봉사 봉사 해야 되고 그다음에 믿는 사람끼리는 교제 교제 안 믿는 사람끼리는 전도 전도 이것이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자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하는, 거, 뭐 해서 뭐 하는 거예요? 두사에 보이서 뭐,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란 말이죠. 배우고, 그래서 신앙이 잘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도 훈련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여서 예배를 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헌신, 봉사도, 구제도 함께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함께 전도하고, 이렇게 모여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전도하는 것을 전도. 그런데 이제 문화와 국경이 틀려요. 그때는 선교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인데, 좀 넓은 의미로는 선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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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가지로 짤막하게 대답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짤막하게 아주 쉽지요. 어, 교육의 공동체. 아니, 원래 정의는 뭐예요? 믿음의 공동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건물이 건물이 아니고, 어떤 그 행정 체계를 갖춘 조직 시스템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동창회나 아, 무슨 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 이것은 하나의 믿는 사람들의 공, 공동체불이다. 음,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다. 그럼 뭐 해가지고 뭘 하느냐? 청다운 어, 그리스도인 태교에서 우리가 배우, 배우고 배우 양육받아 좋은 일꾼이 돼야 된다. 그 다음 우리가 어, 하나님께 대해서는 함께 예배를 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봉사하고 믿는 사람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돕자. 어,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했더니 강력한 이 교회 단체가 됐어요.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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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제할 때 이슬을 느끼고 채마는 거야. 그리고 어, 전도할 때 채마는데 여러분 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해야리라 못하리라. 아 어, 여러분 최근에 이 미국에서 유명한 방송이 하나, 기독교 방송이 하나 있는데 캠핑시가 하는 들어보셨어요? 네. 그 뭐예요? 그 방송이? 패밀리 스테이션. 예, 패밀리 스테이션 유명 한 거야죠. 해 네, 듣고. 이 분이 아주 성경의 구절구 성경 6 6종을 암기할 정도로 유명한 분이에요 미국에서 그분이 이제 이렇게 어, 질문을 받아가면서 대답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방송 프로그램이 있는데 몇십 년 동안 유명한 건데 그 방송이 한한 때는 어이모리 겪었어요 왜냐하면 이 분이 94년도에 예수님이 온다고 예언을 해버렸어요 잘 나가다가 막 책자도 막 이만큼을 냈다고 이 분이 근데 94년도에 예수님이 안 와버렸어요 근데 이 분이 이제 그 실수했는데 요새 또 아주 놀랄만한 그 말을 막해 보니. 그런데 그분의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미국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분의 주장이 뭐냐면 교회는 망해버린다 이거야. 그런데 어? 하나님이 제일 진노의 심판이 교회부터 온다. 교회부터 온다. 교회는 망한다. 끝장이다. 그럼 교회가 망하는 동시에 주님 오신다 이거예요. 요새. 그렇죠? 요새 그래서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걸 책자로 만들어서 우리 집에서 막이러 오고 그랬는데 거기에 소속한 사람들이 참 신실해요. 신실하고 정직하고 잘해요. 자기 본급을 전체를 털어 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선교한다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자기들 그 문서 만들어서 돌리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거기 주장이 뭐가 망한다? 교회가, 교회가 망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교회가 뭐예요? 사람, 믿음의 공동체, 믿는 사람들. 그리 예수를 가슴에 품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면 망할 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 누가 철제부예요? 하나님이 눈동자질 보호를 하는 거예이 사람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건물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냥 가짜 뭐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먹고 뭐막 신교하고 뭐 장사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건 뭐 망할 수 있지만은 삼 교회는 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불가능. 교회는요, 안망한다는 증거를 보여준 책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일곱 교회에 대해서, 핍박당하는 일곱 교회에 대해서 썼거든요. 그때 이제 로마의 그 황제가, 황제들이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그때 이제 집에서 가정교회를 하잖아요. 그걸 막 이제 다 색출해가지고 죽이는 거잖아요. 막 사지를 막 말에 막 매가지고 막 달리게 해요. 그럼 사지가 찢어서 죽이고, 불 이렇게 다름해놓고 불태워 죽이고, 아 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고 막막 엄청 막 사자에 물려죽이지 않아요. 그 영화도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 물려죽이고 가진 핍박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교회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나 죽겠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면 나 예수 믿다가 순기하겠다. 죽겠다 이런 각오가 없이는 믿을 수 있다 없다? 뭡니다. 그런데 끝나버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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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함께 계시고 철저히 보하시면서또 너희가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기도하면 뭐라고 있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교회는 어 교회는 반드시 승리를 채용하고 승리하고 그 다음에 응답을 채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응답,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예수 동거하는 거예요. 예수 동거 예? 어 이렇게. 어, 승리. 그 다음에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자, 교회는 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이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뭐한다? 승리합니다. 여러분, 천적이라는 것도 좋지만 기도 동지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그게 뭐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주님이 응답을 치마 수있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처럼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신랑 신부가 손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은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나타내면 성령 역사에 있어서 환난과 저절을 확 물리쳐 버리는 물리쳐버립니다. 그리고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그 아내와 남편이 손 붙잡고 기도하는 가정에서 자라는 음, 자녀는 아주 건전해요. 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그 어, 자, 꾸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가 보고 배우면요 사소년 문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람 그러니까 어, 어, 네? 우리, 우리 사람 한 사람 사람 요람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사러사어 사람 사 쉬워요? 사람 요람 사람 사 사람 사 사람 사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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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라고도 하고 가족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같은 이름이죠 세이스라는 거. 근데 왜 교회라고 하는지 아셨죠? 근데 처음에는 세이스라고 했어요. 했는데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세이스라이다 이방 사람도 함께 모였다 했는데 요걸 쓰니까 아프리카 사람, 아시아 사람, 유럽 사람, 아이 그 이스라엘 뭐 자꾸 그 민족적인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민족적인 개념을 깨버리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용어를 쓰자. 그래서 뭐 사도들이 뭘 썼어요? 사도 바울님이 교회. 교회를 썼다는 거지요. 근데, 음, 여기에 이제 이렇게 두 사람의 사람이 사람이 모여 여서 이걸 하면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최고 왕초는 이 교회에 두 사람이 사랑하고 있으면 지도자가 하나 있었는데 지도자는 누구다? 예수. 예수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한 가지를 더 하겠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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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뭐. 자,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서 하고자 하셨던 일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교제하고 교육하는 일이 예수님의 몇 년간에서의 지상생의 33년 동안의 한 일이에요. 그걸 그대로 계승하는 거예요. 교회가.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것. 이걸 모르면 교회를 모르면 봉사 헌신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래요. 엄청난 중요한 거예요. 교회다는데 교회가 뭔지를 몰라. 교회가 뭔지를 몰라. 아,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요요 어,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무리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육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전도를 한다. 어, 그런데 누구의 지시를 따라서 하느냐. 예수의 지시를 따라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예수의 지시를 따라서이 때문에 머리는 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면 어 내가 팔이 이쪽 오른 팔 움직여 왼팔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여요, 그치어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게 손발이 마음대로 움직이면요 불구자예요 손발이. 그러면 오른 발이 움직였다, 뭐 볼펜을 잡아라, 초크를 잡아라, 내려라, 올려라. 이거는요 누가 다 하는 일이에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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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을 통해서 그래서, 목사님도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 종이 종. n g chung, chung, chung, chung, chung, c 다만 이 일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분이 누구예요? 목사님이라 그 말이에요. h u n g chung, chung, chung, chung, chung, c h 통해서? 첫째 말씀. 말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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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창 중심 무슨 계획군 뭐 이게 아니고 어 그게 아니고 말씀 중심 말씀 충만 첫째 두 번째는 성령의 은혜가 넘쳐 성령 충만해 성령 반대함을 일컫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서로 감싸고 얼굴이 그냥 성령의 은혜가 다 보면 넘쳐 어다 은혜롭게 이렇게 성령 충만 세 번째는요 다 섬기려고 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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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교육이 교육, 교회의 기능 중에 중심은 교육이 잘돼야 돼요. 이거 교육이 잘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육을 통해서 성도를 양육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되므로 이제 이 교회 이 전체 기능이 계승돼, 계승, 계승. 성도를 양육하고 훈련해서 주님이 하시는 예배교육, 봉사, 전도 이 교육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 하는 기능을 누가 해요? 교육기능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계승이라는 게참 중요해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세요. 성도는 자꾸자꾸 배워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어 여러분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바울이 선생님이 개척해서 막 성령이 이막 역사가 막 일어나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막 아멘 할렐루야가 부르짖고 막 했던 교회들이 어디 있었어요? 아시아에 있었어요, 그게.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 가지고 박혀니까 봉숭아치처럼 탁 퍼져 가지고 먼저 어디로 가요? 아니 아시아로 가지요. 아시아가 어디예요? 지금이란 아 이라크, 터키 주, 주로 이제 터키 중심이죠. 터키. 그런데 지금은 이 지역이 전부 다 뭐가 되어버렸어요. 모슬렘 지역이 다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 불길이 어디로 넘어가버려요. 오늘날 그리스, 마케도니아 그리스의 최초 유럽의 최초 교회는 어떨까요. 빌립보 교회죠. 빌립보 교회는 누가 개척했을까요. 바울 선생과 옷장사하던 루디아 자매. 루디아가 은혜 받고 자기 교회를 가정교회로 내놨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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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수 믿는 능력의 사람이다 막뭐 하니까 자꾸 다니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귀신아 물러가는 명령 하니까 귀신이 떠나버렸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멀쩡하게 됐으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칭찬하고 이렇게 좋아해야 되는데 이 귀신 나가니까 돈벌는 사람은 뭐가 떨어져 버렸어요 돈줄이 떨어져 버렸어요 사람이 세산등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 잃어버리는 게 중요해가지고 고발을 해버렸어요 모함해가지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죠 사도발 선생님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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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를 위해서 피를 흘리주신데 저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다이 고통당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요. 하나님이 이 고통당하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막 찬양하고 막 난리요. 그 감옥집회를 하는 거예요. 감옥집회를 거기서 둘이 앉아가지고 기가 막힌 역사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찬양 소리가 다른 질수들한테다 복음의 역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찬양하니까 거기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천군 천사람 하나님의막 나타났어요. 그게. 나타나가지고, 그, 감옥, 저, 지진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단단한 감옥을 향, 왕창 무너뜨려요. 감옥문이 활짝 열리게 해버리고, 이게 묵였던게서요샤 풀려버리고, 발에 착고가 샤플리즈가 자유의 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간수쟁이가 뭐예요 아, 이, 이렇게 돼있으면 죄수들이 도망갔다. 죄수들이 도망가면 자기가 사형당하거든요. 그래, 자결하려고 그러니까, 거기 앉지 도망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지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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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겠습니까? 멋있는 말을 해요. 어, 희망적인 질문을 딱 하니까 그때의 복음적인 유명한 말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 고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예수라고 한데 원래 원문에는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와 아, 네. 내 집이 구원을 아, 받으리라. 네. 아, 네. 그래서 그 가족이 구원 받아가지고 교회 개척멤버가 되니까 개척멤버가 셋이지요? 기도하 기도하다가 누가 생겼어요? 복음을 영접한 여자, 루디아. 루디아. 그래서 우리 집 사용하세요. 그래서 가정교회가 됐고. 두 번째는 귀신들리자가 나가지고 들어왔고. 세 번째 멤버가 뭐예요? 이한수쟁이요 사람에서 뭘 만들어요? 빌립보 교회가 됐어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어,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해지는 최초의 교회. 거기가 이제 유럽 복음의 전, 어, 전도의 센터가 되고. 아시아는 어디가 센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센터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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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이렇게 위로해 주고 도와주고 용기를 주고 해서 유럽 복음하의전초기지가 되잖아요. 빌립보교회 멋있어요. 어, 그런데 어, 이제 이렇게 어, 그, 그 교회, 필립보교회나 무슨 뭐 아시아, 유럽교회 전부 다 뭐가 됐어요? 무슬림 지역이 다 돼버리고 말았어요. 유럽계는다 뭐가 돼버렸어요. 천주교가다 돼버리고 말았네. 그렇죠? 프랑스 국교가 뭡니까? 천주교. 오로마의 국회가 뭡니까? 천주교. 벨기에 국회가 뭡니까? 천주교. 유럽은 천주교가 쓸어버리고. 그리고 뭐, 터키, 이란, 이라크, 뭐, 전부 다 막,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쪽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모슬렘. 오, 기독교는 어디 갔어요? 거기가 막 불처럼 일어나던 지역인데. 자기들 세대는 자기는 열심히 했어요. 막, 새벽 기념 다 했는데, 뭘 못했어요? 자식들 교육을 못 시켰어요. 이 교육을 못한 거예요. 가르건 잘했어요. 자기들 집에서 뭐 친교고 하 교제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뭐 이게 다 했는데 나가서뭐 전도는 하기는 했어요. 근데 교회고 이 계승이 안 되는 거예요 1세대는 잘했는데 2세대가 안 돼. 오늘날 미국에 수천 교회가 있어요, 이제. 1세대가 막 한국서 아주 막 고생한 거막 세탁 소 이러면서 막 교회를 막 세웠어요. 그 그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제 2세대가 1 5 4나 2세대 이걸 인계받아야 될 텐데 이제 사람이 없네. 아, 심각한 문제예요. 사람이 없어요. 이제 다 떠나버렸어요. 어디 가서 하는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교육이. 주일학교에서 막 했는데 복음의 핵심을 안 가지고 같이 뭐 놀아주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편하게만 만들어오니까 교회 문밖가면막 텔레비 먹을 거막 도총재 문. 왜 교회에 못몰 있어 애들이.